앉아 앉아라 앉아 앉아 앉아 응. 앉아 앉아 <웃음> 바투, 앉아 바투야,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투 집중해 자! <웃음> 이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야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사랑해+ 사랑해+ 다 <웃음> 사랑해+ 사랑해+ 사랑해+ 어, 알겠해니까그만해 응. 사랑해+ 사랑해+ 사랑해+ 사랑해+ 사랑해+ 사랑해+ 사랑해+ 사랑해+ 사 e 해 o 랑 you! 해 o 랑해사랑 왜 그래, 다디야 왜 그래? 응? 왜안 돌리는 접해? 다디야, 다디야, 다디. Right, yeah. 어디야? 이 태즈야 엄마는 타투를 사랑해. 타투도 엄마 사랑해? 응? 타투야, 타투야. 타투야. 엄마는 너에게 사랑을 8년동안 구걸하고 있어. 엄마를 좀 사랑해줄래, 이제? 응? 응? 너는 아빠만 기다리고 있지? 산책 가려고 됐어. 나도 이제 너를 포고했어 음, 음, 음, 음, 널 사랑하게 어 안녕. <웃음> <웃음>